용매사 오케이 아이아이 쿠님나 캐거 네? 나 캐거 나 캣어. 어. 야, 움직이는 게 좋을 텐데 이쿠 이 사람 왜 따라와 아이 듬직해 보이니까 따라가죠 이 사람 봐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미션 미션 미션 도망갈 거야 이... 어? 시체 있다 방금 쏜거 같은데? 방금 쏜거 방금 쪽쪽으올올라거거자 보고, 아, g i n 강인 아니 g 강인 아니고. 자 보고 확인하. a n g i 어어디 a 어강 i 강 g 강 a n 기 i n g h a n 김님 n 이 hanging, hanging, hanging, h a n g 이 n 아 hanging, 여기 n g i n g hanging, hanging, h 는 아까 전에 본 거임 저희들 어? 지금 또 죽었다. 누구 죽었어? 일단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일단 저희 중에 아님 저희 중에 아닌데 음. 그래 대답하세요 게임 아조님 시체가 어디 있었죠 강이님 그게 우리가 본 거임이군요 맞아요 아, 네. 그러면 그 시체는 두루미님. 그 시체를 잡으시는 사람은 바보, 네이더스, 비아, 김김 김 이렇게 넷중한 명이 잡았어 이거 두루미님을 네. 잡으시는 사람이 그니제제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네이더스님. 일단 일단 일단 도망 일단 도망, 일단 도망 일단 도망 나 아니야 나 네이더스 네이더스 니 대광 닷컴을 가졌어 있고 저 위험해가지고 근데 바보랑 비아 중에 드루빈이 잡은 건 맞아요. 어떻게 신고해봐? 근데 이 음. 아, 아니 잠깐만 근데 이 분이 봐봐 비안님이 방금 얼굴 똑같은 사람 봤다 그랬거든요. 예, 그니까 바, 바보랑 네이더스 중에 닮아날 것 같은데. 그죠? 나는 바보님만 맞다곤. 비안님 혹시 아까 전에 어왜 나가지? 아까 네? 전에 혹시 전판에 누구 누구 봤어요? 저요. 어, 도로미야 바보랑 바보 맞는 것 같아. 나중에 나나 아주 오두막 미션 할게요. 더블 조심. 네, 나 경찰서 미션. 뭐. 강빠님 나 경찰 서 미션. 네이더스 이거 우리 같은데 아, 말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아예 우리 아니야 이 정도면? 저 말하는데요. 아나 가고 싶은데 잠깐만 그래 갑시다 우리 이네이더스니 어, 같은데? 노랫, 노랫, 그쵸? 노랫, 노랫, 비야 뭐야 비 비야 여기서 아니야 킬안 나왔어 킬안 나왔어 킬안 나왔어 이쪽킬안 나온 거뭐 비야 가능성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어 누가 깨고 있네? 다이다 잠깐만요 아직 킬안 나왔거든요? 아니 혹시... 내가 당신을 지켜드려야 됩니까? 네? 제가 좀 뒤에 좀 있어봅시다 <웃음> <웃음> 두명 죽었어 더블 킬이두명 죽었어 두명 죽었어, <웃음> 두명 죽었어. 아예 더블키랑 이거 제가 볼때 오두막이나 이발소 중에서 킬라우스가 있요 장소는 포의 오두막 비아님이 그쪽에서 나오긴 했어요 고구뭐기나오시면 시체를 못 보셨어? 이발소에서 네. 오두막 갈때 누구누구 가이 갔어요? 오두막. 저 혼자 있었는데 이발소야 혼자 그거 내려왔어요 저강반님이 아까 헤어졌었잖아요 그 뒤로 전 바로 여기 와서 불 끄는데 끄고 나오니까 있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한 거는 바보님 아니에요? 이거 바보님이랑 비아님은 바보님은 어, 그러니까 확실한 바보님은 거 같은데 바보님은 확실해서 바보님 먼저 보내야 돼 바보님 네. 먼저 보내야 돼 레이더스 정 정신 차려. 저 직업 까마귀예요. 아 망했다. 아이고 졌다. 팔콘 하나의 우리 둘인가 본데요. 우리 졌다. 어떻게 해. 계과사세요뭘 어떻게 미션 승하면 돼. 에? 저 보안관인데요. 오빠님 <웃음> 썰었는데 맞네요. 제가 봄. 에이러슨이 보안관 맞아요. 아버님이 다 썰까봐 신고 바로 눌렀어요. 나는 스키탈래이 코님 전기탄이세요어 어, 이거 뭐야. 아 아깝다 이제 네이더슨 두분 치고 뭐야 네이더슨이 치고 뭔데 네이더슨이 달아야 돼 나팔콘슨 절대 못줘 팔콘데우리잖아 네이더슨 달아야 돼 네이더슨 달아야 돼 나팔콘슨 절대 못준다고 이콘네 하하 나도 <웃음> 이길 수 있다고 아직 희망이 다 있다고 나팔콘슨 아, 절대 못줘 다 들어와봐 내가 질줄 알아? 내가 질줄 알아? <웃음> 나이스! 와 대박. 야, 야. 나이스. 나이스. 야.